전날 대비 0.5kg 빠졌다. 정체기도 있지만 많이 빠지는 날도 있어서 다행이다. 내장 지방지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. 아직은 겉가죽이 매우 두꺼워서 큰 변화는 많이 안 느껴진다 내가 사용하는 타이머치는 음식 조리용 시계다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려고 산건데 운동할 때 쓰고 있다니 역시 인생은 한치 앞도 알수 없다 내 인생 팔급혀펴기 목표는 일본의 69개인데 몸무게가 69kg이 되면 가능할 것 같다. 오늘따라 가슴이 왜더 슬퍼 보이지? 이 운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담들은 등판 근육이 뚜렷한데 등판 지방이 뚜렷하네 이런 것좀 하지마라. 부끄럽다. 유산소 운동의 곧 108단 콤보.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. 턱살 때문에 턱이 없어서 숨이 넘어온다. 다이어트를 시작한지 한 달이 조금 넘어간다.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살 빠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것 같다. 한달 돼가면서 가장 큰 변화는 식탐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. 아직까지 라면 하나도 안 먹은 내가 정말 대단한 것 같다. 라면에 김치 넣어서 청양고추 두개 넣어 먹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었는데 지켜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잘 참아지는 것 같다. 이번 109번째 다이어트는 꼭 성공한다. Yes, s i